컬 크리에이터라는 현상이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요. 제주도가 가장 그거를 또 리드를 하고 있죠. 보컬 기관의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쭉 써보았습니다. 되게 여기서의 이제 약간의 큰 공통점을 보면 식품에 대한 게 되게 많죠. 저희가 매일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활동을 전개를 했었고 한달 살기 같은 경우도 가장 이렇게 이 매일에 여행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비건 바디케어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 대정에 있는 브로컬리를 활용해서 제주의 바다를 해치지 않는서클립까지 출시했습니다. 그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뭔가 제가 하는 활동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랑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크릭터를가터작가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제주의 차와 문화를좀높고평가하고 그게 더 발전해서 제주의 지역적인 브랜딩에도 도움이 될것같더라고요 그 라이프스타일을 어,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집합을 말합 어, 제가 진행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다 리테일 마케팅이 되더라고요. 로컬푸드의 장점은 여러분들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, 소비자 환경에 모두 좋은 그러한 그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마트도 제가 거의 매주 가는